그렇게까지 양압기를 양압기를 쓰는데도 바이오가드를 해갖고 이렇게 압력을 낮춰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겠어. 네, 사는 게 어,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음. 네. 그분은? 이분은 서울의 김 고객님. 네. 음. 자, 우리 그 실장님 멘트 같은 걸 볼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주무시고 이나 턱이 어,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기서 환불은 무슨 환불이죠? 아 우리 예약금. 음. 아, 우리 예약하려면 그냥 공짜로 안 됩니다. 음. 일단은 보증금을 내야 돼요. 보증금, 예약 보증금. 음. 그래야지 빵꾸를 안 내더라고요. 네, 네. 자꾸 그 간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매너가 꽝인 사람들은 연락도 음. 안하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네. 그럼 정말 아니, 그 시간에 네. 다른 분이 오셨으면 음. 좀더 빨리 음. 혜택 그이 수면이 좋아지는 그럼요. 혜택을 볼수 있는데 음. 그런 매너 없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음. 또 더군다나 음. 하루에 뭐 많은 분을 예약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받을 수 것도 없어요. 시간이 맞지 그렇죠. 않아요.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죠. 5명 정도 남짓같 약을 안 잡는데 네 어, 빵구를 하나씩 퍽퍽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약 보증금을 네. 어, 하는데 네 어, 확실히 예약 보증금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죠. 잘 아, 아, 네. 네. 네, 그런 반만, 분들을 환불을 해드리는 네. 이유는 어떤 경우에 환불을 해드리나요? 아니, 약속 잘 지켰으니까 <웃음> <웃음> 보증금이었잖아요. 보증금. <웃음> 예약 보증금. <웃음> 어. 네 네, 네. 아, 네, 네, 다 괜찮고요. 어제 코골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 관계, 가장 네.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응.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음, 관계. 네. 와. 이바이오가들볼 때마다 감탄하신다는 거니까. 네. 어찌 이름을 만드셨을까. 음, 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음. 지금 읽으신 문자는 4월 19일 거고 그 옆에 거는 5월 11일 거예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계속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셔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나 봐요. 아, 어, 네, 뭐 지속적으로 한뭐 정기적으로 가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음. 확인을 해서 음. 잘 쓰시고 있는지 음. 불편한 점 없는지 네. 어, 오늘 오신 고객 중에도 이제 세달 동안 좀 불편했었대요 음. 음. 이가 근데 참고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러실까? 문자를 받고 음. 어, 연락을 했, 했더니 음. 빨리 오셔라 음. 그래서 어, 그게 굉장히 상담,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수정을 했거든요 네. 아유 훨씬 편한데요. 아. 이 구강 치아는 음. 점 하나 음. 바늘 끝 같은 점 하나로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해요. 근데 그리고 저희는 이 모형상에서 만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하고 갔을 때 100% 완벽한 음. 어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이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음. 어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음. 저희들은 그 모형상에는 착각을 봤는데 구간 가면 약간 사라이 그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수정을 해나가거든요. 음. 보통은 한달 이내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은 워낙 성격이 정말 성직자, 좋으신 분이에요 성직자 같았어요. <웃음> 처음에 그냥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장로님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참고 쓴다고 하셨는데, 아 사실 이게 불편하면 잘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열심히 일주일 내내 쓰다가 아, 힘들다 음. 오늘은 한 쉴까. 그러다, 그러다 보면, 보면 점점 점점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음. 이걸 왜 했는지를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만들어드리고 음. 잘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만큼. 또대가로 지불하셨고 저희는 음. 그런 거를 해드릴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음. 어, 지체 없이 음. 불편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더 나아졌습니다. 나아져서 린 것도 없어졌고요 음. 바로 이것 때문에 음. 그렇죠. 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음. 보람 있습니다. 네네. 네.